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커버를 퇴거합니다. 기존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상태가 좋아보이진 않네요. 배출되는 오일의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좋지 않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배출해줍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가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덱스론6 공식 승인유이자 100% 합성유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티버는 주입구가 안쪽에 숨어있습니다 t c 유를 비롯해 배터리를 모두 탈거합니다 주입기를 이용해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신유가잘들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1차와 비교해 밝은 색을 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분히 배출해줍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와 레벨링 플러그를 준비합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신품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신류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을 해주고요 변속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위해 유온을 계속 올려줍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이 주르르 크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레벨링 작업은 9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캡티바에서 나온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 시 나온 오일입니다 플러그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도 함께 교환했는데요 좌측이 기존 사용 중, 우측은 교체가 끝난 후 샘플링한 오일입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d t 시 체크까지 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